안녕하세요. 리치튜브, 리치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요한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yeah, 첫 번째 기저귀 쓰레기통 이지캔입니다 아 이거 하루 쓰고 서는 정말 정말 만족스러워서 저 영상 당장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안 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치가 이유식을 시작하고 똥냄새가 진짜 정말로 고약해졌어요 처음에 분유만 먹을 때에는 황금똥에다가 응아가 몽글몽글해서 정말 냄새도 구수하니 좋았거든요? 이유식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얼음똥 냄새로 변한 거예요 내새끼지만 숨을 안 쉬고서는 약간 숨을 참고서는 엉덩이를 식긴 적도 있어요 처음에 이 쓰레기통은 냄새와 악취, 세균만씩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베란다에다가 옮겨 놓을 정도였어요 종량제 봉투를 하루마다씩 매일 갈진 않잖아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똥매? No. <웃음> 이지캔 쓰레기통을 사용 후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아... 진짜 이거를 왜 진작 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루 쓰고 대단히 만족한 이지캔 쓰레기통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봉투와 호환이 가능하고요 리필용 봉투도 최대 120일까지 쓸수 있으니 너무 저렴하죠 안에 커팅칼이 있어서 쓰레기가 차면 바로 잘라서 묶어서 다음 사용하고 이건 갖다 버리면 끝 진짜 정말 편해요. 이거 꼭 사야 됩니다. 효과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냄새 차단두 번째, 세균 억제 하중 차단 시스템으로 향균 처리 락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뭐 만져도 풀릴 수는 없어요. 비닐팩이 최대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종량제 봉투가 호환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플라스틱 ABS 소재로 아주 튼튼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예전에 활짝 문을 열고 살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는 창문을 닫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아요 이럴 때 해외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3배 있습니다 아기를 키워서 공기질에 많이 신경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는 아파트가 2019년 3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인데 새집증후군 어, 아토피, 천식 두통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환기와 공기청정기로 공기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공기청정기 위닉스 타워 xq 700 제품입니다 어,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거실에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좀 깔끔한 디자인이 무난하고 좋더라고요 타워 XQ700 제품이 딱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엄청 심플하고요 와이파이 기능도 있어서 스마트폰 기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요즘 공기청정기에 대부분 다 들어있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필요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팠던 날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 바람마저도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기는 싫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껐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공기청정기에 없는 버튼이 있어요 바로 잠금 버튼인데요 모델을 고르는데 필려했던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뭐든 누르고 만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잠금을 설정해 놓으면 이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잠근 기능은 타워 XQ700 제품에만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2019년 타워 XQ 신제품은 기존 모델보다 확장된 23평형 선전 면적을 갖고 있어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위닉스 최상위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인데요. 이렇게 엄청 큰 필터가 앞뒤로 있고 프리필터, 탈취필터, 마이크로 집진필터 이렇게 새 필터가 앞, 뒤로 있기 때문에 총 6개의 필터가 있는 거죠 가장 외부에 위치한 프리필터는 동물의 털, 꽃가루, 보풀하기등 집안의 생활 먼지 같은 큰 먼지를 1차적으로 막아줍니다 탈취필터는 생활 악취와 유해가스및 세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이크로 집진 필터인데요. 초미세먼지와 나노 입자를 제거해 주는 아주 고마운 필터죠. 미세먼지를 99% 이상 걸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6단계 마이크로 에어스케어로 빨아들인 공기는 윗방향과 양옆쪽 세 방향으로 입체 토출되기 때문에 더 빠르고 넓은 공간으로 공기를 퍼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확실히 청정 속도가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청정협회 CA 인증으로 한번 더 청정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정말 좋은 것이 바퀴가 달려있어요 기존의 제품은 무거워서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옮기려면 아주 애를 썼는데 이거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밀면은 움직일 정도로 정말 이동이 편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지캔 기저귀 쓰레기통. 두 번째, 위닉스타워 XQ700 공기청정기 추천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